여러분, 니다 오늘 이 게임을 본대요. 같이 어, 까먹었어요, 사실. 이게 1인칭은 아닙니다. 3인칭이에요. 예, 이게 1인칭이 아니고 3인칭인데 좀더 특이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장면 이단이거보고요 어, 요뭐 친신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t p s fps를 좀 한참 한 거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빛줄이로 이제 상태고요 여기가겠습니다 가만히 두시고 그러면 계단이겠습니다 오케이3 2초2초2 2 2 2요2 2자꾸2 2 2 2 2 2 2면2 2 2 2 2 뭐야 아야 이거 내가 이동하게 났나오늘 일단 운전하도,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하면 좋은 중이 무조건 이고 셨습니다 이렇게 길이 형요 이렇게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빨간 가방 있는데보다 비지같은 것도 있거든요 빨간 가방 있는데 저기 잘잘잘못는데있어면저간랑강 나오고. 이쪽에, 이제 걸붙다 그럼 이제 제가 피가 다 쏘긴 한데, 아, 갑니다. 지내고. 뭐야, 동시에 죽 일 무기 바꿔서 좀더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차는 어떻게든 확보해놨기 때문에 자동차서 써야 돼요. 지깐은저 <목소리> 네, 날려보겠습니다. 잠그 잠깐 나왔다가 옮기도록 하겠습니다. 얘도 내고도가 있거든요. 자동차도 다시 내고도가 거의 다한것 같은데. 적극 끌어서 살고 되기 때문에. 어떻게든 제가 지수 있습니다. 대장님. 대장님. 좀 칠해주시오. 아 진짜 이거 인식이 잘안 돼요 이게 인생 아 신기한 게 인식이 잘안 됩니다 운전 떨어가 인식이 돼야죠 계속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나가겠습니다 <목소리> 여기서 뭐라고 <목소리> 해 뭐야 이걸로 죽어? 밀렸다고 죽네? 그래도 가방 갖고 있으면 점수가 두배됩니다 자동차 고주 안할게요. 어차피 이긴거. 아니히계서 자동차 만 한참 아우, 우리 팀 내가 죽 있어. 빨리 봐. 우리팀 내가 죽읍다뒤키야네키떻게 해? 아, 어떻 하지? 아, 이거 못 하네. 이거. <목소리> 스미.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게임노트라고 떴던 그 아이는 그 게임은 이제 일본하고 영어 채널에 올라갑니다 제가 그 영화 1번화를 못해가지고, 그냥 자막 옷이 그냥. 자, 자, 채우소자. 자, 다시 잡겠습니다. 제가 주한 팀인데, 이번엔 파티 팀이 되군요. 자, 나도 제잘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가방을 내가 보고 있어야 되구나. 아 그냥 가 제대로 다 그래서 제가 저도 죄송합니다. 지금 이통은좀 편해졌다고 생각졌다보오토헤미이도 단점이 있어요. 바보예요, 오토헤미. 저희 차는 건무귀여오토미 2층은... 었습니다 안에다 이거 잡고잡고이 차포, 끌고 와야겠다평아 아, 아 예, 이 오케이, 아, 그래도 간다. 아이고, 제가 제발. 아발제단창발로도 제발. 이 가능하나? 와제야 아, 거리가 안 돼. 그래도 딜이기고 있습니다. 딜테이 피하고 싶어서. 지금 직접 발사가 하나만 좋을 것 같은데. 그리고고 빨리 뛰어가겠습니다. 지운해야 понял n o o 잠깐 잠깐 간것 같았구요 남았습니다. 4초, 3초, 3 이제 제 기지를 지키긴 해야 되는데 일단 조금 아부쪽 가져갈게요. 이 장소지는. 기지가 뜨거지키는거예요 우와. 다시 이가 바뀌네요. 괜찮아요. 어차피 저는 총말 많은 총이기 때문에. 아, 어, 잠깐. 너스플에이디요 AK, AK를 한번 해볼게요. 전 진짜 안되겠이 차동차도 이미 타라가지고 AK를 할게요, 일단은. AK 에다질러하겠습니다준 오케이. 잘했어. 이렇게. 너무 한 번만 지나가. 그래, 네, 고맙다. 나켓 아이, 예. 또, 또, 구나 이게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해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또, 지 또, 또, 미치겠다. 아이씨. 사믹집이 완전 익숙하진 않아가지고.